7 6일째왜 78인지 소르야 바카르스. 한국에서는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돌이라고 말합니다. 코레해 조죽들은 비린지도움균뉴네돌 뒤에 히타 에델렐이라고 말합니다. 돌 달래. 돌에는 야니 yani 미린지도움균인데 아기가 물건을 잡는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아죽렐은 물건, 으시 아이가 마 야니 물건을잡다면시을잡 e 아이가 마 특별한, 야니, yani 이제 행사를 합니다. 아 yani 행사 yani 아이가 공을 잡으면, çocuklar topu tutarsa 운동 선수, yani 마이크를 잡으면 미크로폰을 붙어사 연예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 오윤주 대 e 이 오윤주 olacağını l a r 연필은 선생님, 칼렘세, 렛츠맨, 돈은 부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yani, 돈, 파라 부자, 그니안남은게리어 yani, 아이 앞에 놓는 물건의 블라블라블라, 조준, 은에 고유로장, 에시알라은 블라블라블라 모두 햅시 초죽날은 아이의 초죽날은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햅시 초죽날은 사흘륵사흘 ve 행복. 모틀룰루로 düşünen yürekler içinde dir. 아니. Yani. Hani hep çocukların sağlığı hem mutluluk için eşyaları kuyulur demek istiyor. O zaman bu bla bla bla'ya girecek ş e y l e r i bakalım. d ö r t e n bakalım şimdilik. Değişim olsun. Buniginin bir s t a ı m a n Bunigi mood demek yani mod. Bugünkü modun mesela çok eğlenceli, çok enerjilik gibi. Bunigi. Bunigi bir s t a ı m a n yani eşyaların modu. 비슷하다 benziyor, ne a l a k 색깔은 다양하지만, yani r e n k l e ç 모양은 특별하지만, 모양 비침. d e m e 침 특별하지만 özel de d e 침 özel de. bakalım, 의미는 다르지만, 의미안 l a m yani mana d e 다르지만, farklı, m a n a l Hepsi çocukların sağlık ve mutluluk için yapılıyor demek ki cevap bir olacak. Bu metinle aynısını seçelim. Top zengin olacak anlamı veriyor diyor. Top n e y d i Sporcu. Top sporcu anlamına geliyor. Ayga malgunu manya y a p d a doğrudur. Çocuklar eşyayı çok Daha çok tutarsa daha iyidir. Öyle bir şey yazmıyordu. Hepsi bir tane s e ç e n anlam farklıdır. Bulganın camının h e n s a n ı n çöp pançı segeri hamida. Evet. Eşya tutma etkinlik. Eşya tutma etkinlik. Çöp pançı. Birinci segeri h a m i d Doğum g ü n ü n e yapılıyor. Bu doğru. Ne diyordu? Birinci doğum gününe 돌 디어도. 오돌토렌인데야 아니 돌 도움균 토렌인데무애시아투트마 etkinlik oluyor. mesela bu söz konusu değil ama neyse bende kalem tutmuşum. <gülüyor> ondan size eğitim i v e o b i m y o r m a l e Kore'de inanç var. m i k r o 잡으면 선생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 i 로 r o f o n u tutarsa ö ğ r e t m e n n o l a a n d ü ş ü n o r l a r mikrofon 오윤주의도 yani ş a r k 선생님 이친네디칼레두 u 마 u a r k a d 가자 d m e 에 외국에서 삽니다. Ben i n e n yurt dışında y a ş ı y o r u 여기는 언제나 여름입다 야즈드. 너 ı r n e 아저와 아이들은 한국의 블라블라블라. 봐가 봐. Ben ve çocuklarım k o r 특히 예쁜 꽃이 피는 봄과 단풍을 볼수 있는 가을이 그립습니다 Duyor. ö z 특히 예쁜 꽃이 피는, yani güzel çiçeklerin açıldığı 이 단풍을 볼수 있는 가 görebilse yinek. Arkadaşım şimdi yaprak, y p demekti y p Yaprak, y p anlamına geliyor. Fakat şimdi yaprak genelde ilk baharında yeşil oluyor. Fakat sonbahar gelince böyle rengi değişiyor, böyle düşüyor falan oluyor ya. Rengi değişmiş yapraklara biz d a n p u n diyoruz. d a n p u n r e n g i n değişmiş olan yapraklara d a n p u n diyoruz. 단풍무, 교레빌디 미스샨이 볼수 있는 가을이 그립습니다. 봄, 외, 가을. 익, 바, 하, 손, 바, 하. 가을이 그립습니다. 그립다, 으슬레메. 그런데 아마 오늘 한국에 계시는 북유, 코레데, 야샤얀, 코레데, 올란 아버지에게서, 바밤단, 에게서, 바밤단, 소포가 왔습니다. 소포, 칼고 알 고개할 때 아버지가 그리신 고향의 사계절 그림이었습니다 바밤은 아버지가 바밤은 그리신 치즈 디 고향의 사계절 이진 맵네케티미진넓 맵심 레심리디오 내가 다두신지리바봤어 저는 고향의 사계절을 선물해 주신 아버지가 고마웠습니다 저는 맨 고향의 사계절을 m e m l e k e 4계절 m e 스 s 선물해 주신 헤디의 에덴 바바 아버지가 고마웠습니다. 바바마 촉 m a 시키림촉 ü t h 레 ş 안 ı l ı m ç o 뭐지 벤데 초축클 코레닌 빌레빌레. 네이세 ö z e l l 1. 일을 걱정했습니다. 일, 올라이 m e r a 내일 친구와 자주 연락합니다. 아르카다슈나 슥슥아이오르스 코누쉬오르즈 야다연락하다 일티바타 게치맥 böyle bir e şey. 생활을 잊었습니다. 오야샴무 잊었습니다. 우누툼. Böyle bir ş şey 사계절을 많이 생각합니다. 뎨트맵심미 çok çok düşünüyorum. Yani d e m O zaman bunu koyup tekrar bakalım. Hızlı bakalım. Ben iş yüzünden yurt dışında yaşıyorum. Burası her zaman yazdır. Ben ve çocuklar Kore'nin dört mevsimi çok düşünüyoruz. Özellikle çiçeklerin açıldığı bom yani ilkbahar ve tampon. O yaprakları görebildiğimiz sonbaharı çok özledik. Şimdi oldu mu? Süper. En sona geldik. 70. soru. 붐 메틴 레, 한 빌레빌디미스, 쉐이레리스, 세첼림디오. 아버지는 자주 계절 그림을 보내줍니다. 바밤, 아니, 바바스. 자주 슥슥 계절 그림. 오, 맥심 레스미 견데리오디오. 슥슥, 슥슥디에. 잤으며두 제가 사는 곳의 꽃과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사는 곳. 베님, 야샤듬, 예린, 꽃. 시책배단풍오랭기 대신 신 야프라, çok g ü z i y o r 아마, öyle değildi. Onun memleketinde diyor ö e a m i m d i yaşadığı yer nasıl? Her z a 저는 아버지와 이곳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Ben babamla birlikte babamla burada b i r e y i s i o u m dedi. öyle b i o k 저는 소포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Ben a g u y a a b babamın o sevgiyi hissettim i y o r Yani bu o l u e 2 0 1 8년에 a t o 1 a Bu şekilde Topik 2, başka yılda yapılan Topik sorularda videoyu hazırlayıp sizin karşınıza geleceğim. Abone olmayı, beğenmeyi unutmayalım arkadaşlar. s i z l e r i çok seviyorum. Haydi bay bay. Annyeong geseyo. Annyeong.